안녕하세요. 저는 니나라고 합니다. 음,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요. 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브라질 음악, 브라질 음악 중에서도 보사노바라는 장르의 음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음, 저희 팀 이름은 나비다 라는 팀이었고요. 거기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어, 5년 동안 했었으니까 제그 앨범 보여드릴게요. 앨범. 앨범이 두 장이 있는데요. 보시면 나비다, 아과 지나센치 지금 띠띠띠띠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아기가 들어오고 있네요 <웃음> 일단 인사를 하고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제 앨범이 이렇게 두장 있거든요 나비다 이것도 나비다 해바라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반고흐의그 해바라기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사노바를 하기 전에 직업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반고후와 해바라기 소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해바라기 소년 역할이었고요 엄마! 저희 애기예요 애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짠!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빠 <웃음> 응. 어 저희 아기 이름은 아유, <웃음> 아유. 아유리예요 신아유 어 저보고 언니라고 하네요 아 엄마인데 그리고 <웃음> 저한테 아빠라고 아빠라고도 하고요 음.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세요. 반고흐가 반고흐가 해바라기 마치 흐드러진그아를르라는지방에 와서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리고 반고흐가 음, 처음 묵었던 곳이 바로 해바라기 소년 음, 카밀 카밀의 집이었는데요. 음, 카밀의 가족들 아빠 엄마 그리고 카밀. 그리고 아기까지 다 그림을 그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도 나, 어, 남아 있어요. 안고와 해바라기 소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화책을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웃음> 저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 찍어봤고요. 음, 다음에 제가 찍어보고 싶은 영상은 유아 음악 교육 영상인데요. 음,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음, 아기한테 어, 해주고 싶어서 배우고 있고요. 어, 프로그램 이름은 오디뮤직이에요. 그래서, 육아 할때 사실, 말로, 말로, 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음악으로 노래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랑 야랑빵 빠야 랑빵 양파리 양파라라 빠리야 어, 빠라라. 음. 다. 이 음악이 다 먹히는 건 아니고요. 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